안녕하세요. This is 양코치. 드디어 돌아왔습니다. 자 정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한번 이제 만들어 봅니다. 한 2주가량 제가 촬영을 하지를 못했는데요. 어,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나요? 아니면 나만 김치국을좀 마시고 있는 건가? 자 제가 어 20날 3월 20날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무려 매일 어 이제 2박 3일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을 이제 저와 제 친구 환율 요정이 있죠 자 환율 요정과 같이 10시간 이상을 저희가 운전을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도착했는데 저희가 시카고에서 덴버까지 약 11시간 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콜로라도 덴버에서부터 라스베가스까지도 10시간을 또 운전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한몇 시간 정도 논 후에 저희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트까지 약 4시간 운전을 해서 무려 2박 3일 상당히 빨리 도착을 한 거거든요 2박 3일 동안 저희가 운전을 해가지고 드디어 제가 이사를 마쳤습니다 자, 정말 오랜만에 이사라는 것을 한번 해보는데 와, 생각보다 저... 시카고 살던 집에서 어 제가 짐은 정말 정말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왔는데도 아 이사라는게 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차도 제가 픽업을 해야 됐고 집도 입주를 하는 것과 동시에 또 가구도 사야 되지 침대며 수건이며 뭐 먹을 거며 그릇이며 컵이며 수저며 뭐 이런 거다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? 아 정말 이런 게어 에너지가 정말 이제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정말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촬영을 몇시간 어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이사도 마무리가 됐겠다? 많은 영상을 제가 이제 찍어 보려고 하는데 많은 기대 바랍니다 그리고 또저 없는 사이에 또 많은 수익들 을 당연히 내시고 계셨겠죠 한 이틀 전이나 돼서부터 이제 차트를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사를 온 후에 강의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딱 마침 골드가 아주 좋은 셋업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다운 트렌드라인 상방 브레이크아웃을 주는 모습을 이제 주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차트를 보았을 때 횡보를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트렌드라인 상방 브레이크아웃 나왔어도 이 박스권에서부터 나와 줘야 저희가 방향성을 알고 거래를 할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. 그 박스권에 이제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오면은 하방으로 나와 버리면은 저희가 매도로 서포트까지 매도로 거래를 할 것이고 상방으로 나와 준다면은 매수로 이제 거래를 할 예정이었는데 하방으로 나와서 저희는 이제 골드를 매도 딱 서포트까지 이제 거래를 하고요. 였 서포트 도착 후에 또 양방향으로 거래를 할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. 예상대로 양방향으로 거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보시면은 서포트에서 트렌드 라인 상방 브레이크아웃 준 후에 좋은 매수 세럼으로 저희가 또 수익을 챙기면서 3월달 아주 좋은 수익을 만들면서 3월달 마무리를 딱 지었습니다. 좋은 3월달 마무리로 인해서 4월달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네요 자 어쨌든 제가 이 상황, 이곳은 이 이제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이 커뮤니티 단지 구조 자체를 휴양지처럼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이 사실 상당히 즐겁습니다 정문으로 운전을 해서 딱 들어왔을 때 야자수가 일자로 딱 나열되어 있는 이곳을 보았을 때는 마치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시저스 팔라스를 연상케 하는 약간 그런 모습도 들고 그 다음에 이 구조 이 단지 한가운데 T자 모양으로 T자 모양으로 수영장까지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밖에서 봤을 때 간지가 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필수템인 네, 헬스장까지 아주 완벽하게 이제 딱 단지 한가운데데 준비가 되어 있고요 헬스장 같은 경우에 이 단지 자체가 입주하는 사람이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이제 한가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또 싸지 않은 동네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또 쩐이 좀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 어 전에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주민분이 또 말을 걸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은 또 금융 쪽에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전화번호도 교환을 또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면 은 돈이 있는 곳에 가야 또 돈을 벌수 있는 게또 맞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하이킹 그리고 뛸수 있는 산책로까지 언덕까지 쫙 해가지고 산책로까지 아주 완벽하게 어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뛰러 갈수 있고 산책할 수 있고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집을 찾고 있을 때 이곳을 딱 보았을 때와 여기는 이제 내가 추구하는 삶의 어딱 맞는 곳이다 해가지고 바로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되었죠 아무래도 이게 트레이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돈 걱정 없고 시간 걱정 없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원할 때 하고 이네 가지 요소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이 특별한 점이 바로 트레이딩의 장점이죠 그렇죠? 바닷가까지도 딱 15분 거리이고 멋진 것들이 아주 많은 환경인 만큼 제 삶의 많은 부분들을 최대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업로드 된딱이 날짜 기준으로 현재 약 250명 정도의 학생분들이 계시는데요.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자료와 지식들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.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고 기술적 분석을 통한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웹사이트를 한번 체크아웃 해주시고요.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혹은 저에게 언제든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사후 만드는 첫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